<웃음> 음... 음... 음. 어! 시작. 음, 문이 벌리는데 뭔가. 음. 이미용야 어. 뜨거워! 오우! 뜨거워! 뜨거워! 뜨거아이아 어. 어, 괜찮다. 괜찮아 괜찮아. 어, 오케이. 오케이. 괜찮아. 어. 표정을 보니까 별로 안 매운 표정인데. 응. 매어 이제 끝까지 는안 들어간다. 어. 한번 빨아주세요. <웃음> 응 빠니까 누가요? 티가 걸쓸수 있으니까 약간 위로 올릴 두께요. 어. 괜찮아 괜찮아 나는 괜찮아 너는 괜찮아 너는 괜찮아 이건 이건 지나갔어요. 안돼 빠세요. 괜찮아. 어 어디 꼬르막 옆으로 놓고 있어요. 괜찮아, 괜찮아. <웃음> 빠세요 <웃음> 안돼요. 아, 고. 아, 고. 아, 고. 아, 고. 아, 고. 아, 고. 아, 고. 아, 고. 아, 고. 어 고. 어 고. 어 고. 아, 고. 음, 음, 음, 음, 음, 음, 그래. 음. 응. 음. 음. 음. <buttips> 음, 음, 음, 음, 음, 음, 음, 음, 음, 음, 음, 음, 고 음, 음, 음음 mm. mm. mm. mm. mm. mm. MmmMMMMM m m m m h 음으어 Mm. Mm. Mm. Mm. Mm. Mm. Mm. Mm. Mm. Mm. Mm. Mm. Mm. Mm. Mm. Mm. m M 아어어어어어어어 네. 네. 아이뭐이 맵다고 이걸 가지고 이렇게 어디 가서 오셨어요 지금. 네이 김은 왜거 잘못 달아다려. 아왜 답대. 그냥 아무것도 이게 아 힘들다기보다 더러워. 아, 왜 이렇게 자꾸 코도 나오고 아, 얼굴에는 얼굴 치마. 아 <웃음> 고양이도. 이거. 뭐뭐 <웃음> 아. 와. 와 이게 와. 누가 이겼어요? 근데 오. 누가 이긴 거 같아요? 그 화장지 몇장 썼어요 조 잠깐 나안울어요나 이게 나도 안 울었어요 그냥 안 울었는데 어, 눈물이, 안 눈물이 그냥 나요. 그 아이 매워서 온게 아니고 슬퍼서 울었다. 엄마 아빠 보고 싶어서. 엄마 아빠가 보고, 갑자기 사탕을 먹던가 엄마 아빠가 마음이 보고 싶어서 마음 아파서. 아. 아이 누가 이긴 것 같아요. 이게 일단은 아, 이 슬자는 엄마 할머니가 이요. 어 누가 이긴 것 같아요? 할머니 안돼 편파 판정. 그럼 좋아요. 근데 이게 지켜 보는 입장에서는 안 매워 보이는데. 좋 이거 매운 거 아니에요? 한번 한번 넣어 보요안매웠요안 매워. 안번잖아 코로나 많이 먹겠는데. <웃음> 우리 일단 <웃음> 이거 하나 먹고. 이거 그냥. 이제. 어후. 와. 어후. 근데 우리 마누라는 원래 매운 거잘 먹는다 치더라도 조시 대단하네. 전 이제 매운 거안 느껴요. 친구들이 음. 어. 아 너는 매운 거안 느끼는 사람이라고 불리고 있어요. 어. 진짜. 매운 거안 느껴. 우주도 안느 들리는 말에 의하면 원칩 챌린지 먹고 똥콩이 불러가지고 이틀 동안 알아서 <웃음> 한 소리가 했던데. 아니 아니 그거는 사실 아니. 아 사실 아니. 사실 아니. 음왜워 했었을까? 그냥, 그냥. 그냥 마음이 아팠어 그때도 마음이 아팠어아 마음이 아팠어 그때도 터 어디가 아픈거 아니고 마음이 너무 아팠어아 속이 아팠던게 저... 아니고 마음이 그냥 아팠던거네. 말못해 아, <웃음> 아니 왜왜 아, 왜, 아, 왜. 지금 벽에 부어버리는거다아 아, 매워서 그런게 아니고 혀가 부었어 갑자기 또. 진짜. 많이 죽어. 죽었다. 오이캡처이 <웃음> 빨아먹은 느낌인데. 처음에는 아. 조금. 처음엔 아무것도 아닌거 같아 누나 이거 어떻게 견뎠어 어. 와 한국에서 와서 살기 힘들겠다 고생 많아, <웃음> 많이 하고 있습니다 <웃음> 고생 많이 하고 계세요 네. <웃음> 아니 나 아까 지 찍으면서 보니까 둘다안 매워하는 것 같다고 장난치는 것 같아서